my mission. Check out the results of my training! Ready to be amazed? Trust me. Survival's all about adapting and improvising. Just... don't get in my way. Ha-ha! <laughs> <laughs> Adventures await! Wonder what's awaiting us? We might even discover a new element today! w o e Hope all these swords won't fall apart! Nah, I'm just kidding! <laughs> no, no, no! That's not how you plant seeds! I have no trouble running. Curse of the ruins? Oh, nonsense! There! An acorn jelly! This is not random, this is art! Aww, are you scared? <gasps> Did that thing just move? What a splendid day for a picnic! The dragon will tremble in fear! Nah, these are harmless! Witness my royal might! <laughs> 와 이런 무대를 하고 싶었어요. 좋은 추억 만들어 나가요. This is gonna be awesome! 쿠키들이 공연장을 꽉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Let's get this p 공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희가 준비한 것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더 자주 만나요? These songs will help us through the toughest of ordeals. Hey, hey, hey! Please do not wander about the archives. But t h e r e t e a r t h temples! The duty of a k night... To uphold civility and order. Whatever the animals do, I do too. No two stars in the world are the same. what's this a jewel do What? i look like an appraiser to you your ship will sink if you can't tell which way the wind blows <laughs> under my protection the republics t r e n c h e d in politics and honeyed words Ugh. great changes are upon us setting up camp I can do that with my eyes closed ah if only you could understand the cakes they are the cutest can I get more I started off as a mere sellsword, long ago. Life's a game! A game of survival! Precise as ever. Oh, are you lost? Don't worry, just follow me. I shall fulfill my purpose. On my way to meet all of my wonderful fans! Oh, I'll show you the way. Let's have a big snowball fight. Let me inspect your circuitry. The Divine will bring us victory. Rainy days have their charms as well. There is always hope. This is my favorite dress. Isn't it lovely? Can I bring my cocoa with me? Lost something? I'll try to help, but no promises. One arrow is enough. I feel a little dizzy. <sighs> Can't...remember... Hmm. You lack elegance and speed. Oh. What? No, I didn't take anything! TASTE MY WRATH! Bounty hunting makes me some coin. We hope you enjoy your stay. Get away or you'll get hurt. Oh, I know a couple of tricks too. Eat a shroomy. Glad to have found trusty allies. Hmm. Spot on. Look into the mirror at your own risk. I am still fighting. My instrument is tuned to perfection. Let us begin. You're under arrest for improper use of magic. Voila! A latte! Say it! Say that I'm absolutely irresistible! Must protect my friends! Failure is just a stepping stone to success! In our Republic, one's name is one's strength. My mind is ever set on victory. Think of me, when the first snowflake tickles your nose. Cookies are small, sweet, repulsive abominations. Do you also yearn for the endless snow? Still water runs deep. I come from a blizzard-bidden land. I'll always be there to protect you. Ah, the Vanilla Kingdom, a dear memory. 훈련은 충분해. 이제 실전이다. 운동의 결과를 보여주지. 어려울수록 더 흥미로운 게 마법이야. 최선을 다할게요. 사냥 준비 완료. 쿠키생은 혼자야.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네요. 난 승리도 만들어낼 수있다고신기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구만 네 몸보다 커다란 채소를 키울거야! 저는 준비됐습니다 누가 날 찾거든 나를 봤다는 건 비밀로 해줘 나 도토리 젤리 안 줄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쏘는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물건이 흔들거려 우와, 저쪽에는 뭐가 있을까? 두려운 건 없다 체리는 빨갛고, 맛있고, 그리고 강력해 봉! 나는 왕이니까 얼마든지 도와줄게 이번 곡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같이 힐링해볼까요? t h well, t s nerve-wracking! 쿠키들이 공연장을 꽉 채워주셨어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무슨 이벤트를 할까요? Let's get this party started! 저 준비됐어요! 음. 달려봅시다! 재밌게 놀아봐요!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까? 도서관에서는 멋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 납작하게 눌러주마! 집정관님을 그림자처럼 보좌하겠습니다 숲속 동물들이 좋다면 나도 좋아! 추억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아름다워 에클레어맛 쿠키경이라고 불러주시죠 아, 박물관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대의 계략은 수준이 좀 낮군요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어할걸 미리 피크닉이야 앙쾌한 북소리와 함께 자, 준비! 특별한 차장님이 당신을 찾아왔다 왕국의 번영에 쓰이기 위해 키워온 힘이다 확신 없이 바다에 나서면 순식간에 휩쓸리게 될거다 많은 경험을 해보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네 그 입는 늑대는 아침저녁으로 두시간씩 달려줘야 해 오직 쿠키만이 이 땅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흠, <웃음> 천만에 너도 꼭 좋아해? 티베기 사단의 은빛 영광을 위해! 다음 차원으로 가볼까? 동이 트기 전에 가볼까? 나무에 한번 가보세요 당신의 소원도 열려있을지도 몰라요 이름은 패스트리 맛 쿠키 포크를 쥐는 자입니다 팬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길 나와 함께 숲을 상쾌하게 달려볼래? 하얀 눈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 쿠키는 너무 쉽게 다쳐 쿠키를 고치는데 뭐가 필요해? 꼭 밤을 셀 만큼 노력해야 하나 싱그러운 기분 평화를 위해 어둠과 맞서 싸우리라 모습이 변했어도 피피는 피피인걸 왕국 카페에서 코코아는 안 만들까? 눈보라가 불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그칠 테니까요 어? 어... 신에게는 아직 한 자루의 활이 남아있사옵니다 뭐 어떻게 든 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귀찮게 해도 돼점정당당하게 결투하자 화끈하게 가볼까? 시옥불을 견디며 강해졌지! 가짜는 호밀주스는 최고지! 정신없는 파티도 매력적이죠? 진짜 내 모습은 어느 쪽인 걸까? 나도 할땐 하는 쿠키야! 와, 가자! 살아남기 위해살라면 기습이 필요할 때도 있어 음... 그거 참 대단하군요 제이크은 무엇이든 비칠 수 있죠 어둠이 몰려왔다 연주는 계속될 겁니다 당신을 마법 행정규약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월이 참 빨라 재주 넣는 쿠키는 처음이지? 누구야, 너는? 음, 실패가 익숙하다고 항상 괜찮은 건 아니에요 순수한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습니다 정치는 머리로만 할수 없죠 내 마음은 언제나 설원 속오두막 그곳에 있어 넌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한 적 있니? 시간조차 가두는 어른 영원과 닮았구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미안하고 웃는 방법을 모른다. 우선 한잔 마시고, 그 다음 천천히 들어볼까? 예전에도 다 함께 모험을 하곤 했어요. 시는 특별한 친구랍니다. Vinny and I have so much to talk about. All of these sweets would make even grumpy smiles. I've trained for this. It'll be fine. Oh, wow. Isn't it all fantastic? Goodness, it must be tea time. Oh, I'm goofy. How about you? Yo. I think we've met before. Once upon a dream. Leave me in peace. This is impossible. What is my path? How am I ever going to find it? 나 어때 잘하지? 민이랑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식들이 정말 많네요 이 정도면 우리 심술린도 웃겠어요 차 한잔만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 해, 안녕 어 해, 안녕 너희들의 세계에 날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열리는 파티라니 후식 먹을래? 전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뭘 쳐다봐 이런 세계는 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윙가보,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환전이 끌리는 걸